그 어떤 절에가는데 우리 뒷산에절에갔는데그 비구리 스님이 시력을 엄청나게 잘한다그러는데그 분은 침을 여기 코에다 넣는 거예요. 그러면 음. 앞에다가 이만한 그릇을 드라이어 같은 요 그러면 그 선지 같은 피가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봤는데 그게 막 이만큼씩 쏟아지는 거야한대접씩 그러면서 이제 그 나쁜 피를 발송하면서 아니 코에다가 안 된다. 코에다코 신경을 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치료한다고 해서 선지가 나왔다고 그랬어요. ㅋ <웃음> 네. 더.. 아, 잠깐 식어? ㅋ 대장국을 가는 거지 아니 거시구나. 근데 오, 그, 그, 너무 저기 사연해서 부항 떠가지고 한번막 부글부글부글하고 부글 막그조그만 구멍으로 선지가 엄청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한 번씩 해주면 좋아요 여기 강남 어디에서도 그나는 언니가 여기 와가지고 어디 강남 어서 그걸 했다고 그러는지 아 내가 사열하는 거 배워서 아 어. 다양한 네. 대책을 했다고 했잖네요 네. <웃음> 사열을 가끔 해 주면 좋아방뜨고아해서그러 아파요. 그 일반 <웃음> 사열은 <사회를 웃음> 보통 <웃음> 그한 그 온감만 그냥 한번몇번 팍팍팍 들어잖아 네. 매워서. 아니요. 그 열어. 아빠 마건 사병이에요. 아. 밥 떼고 말인데그정 사연료복 그런 데 사이 가면 사이 사이 그 사람들 7번을 뚫으라고한번 빼고, 두번 빼고, 세번 빼고, 이렇게 3번 치를 하라 해서 일... 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니 뭐 따끔따끔하고 말어두번 처음에는 빵빵, 빠빵, 빵 빠빵, 빵빵 나머지는 그러면은 이제 한세번까지할 때는 그냥 피만 나오다가 그 이제 네번 넘어오기 시작했거든요. 3번에 4번에 4번에 4 그 이제 거기서 말하는 말로는 그혈전같 그, 그, 그, 아니 이렇게 뭐, 딱 악카드 방법 말했죠. 근적요. 끈적이고한단처럼 혈이라고 하지 아, 어혈이. 아, 뭉쳤다, 어, 그 뭉쳤다 고 그리고 그그그 조그만 검은 아파트 보설 걸? 선지가 없잖아. 아파. 맞고 아, 그게 딱해 놓고 이제 이만큼 한 컵씩 나오거든요. 그게 다 굳어 갖고 그 진짜 선지, 그선 선지. 선지야. 어렸을 때안 해도 그냥 그 그 말고 지금 여기 한 거는 어깨, 허리 막 아, 이런. 음. 그, 대만 가면 그사요하는 침이 무척 럼 입기에 그그 만년필 같이 생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커가지고요. 아, 이렇게 툭이면 뭐, 한 뭐. 번에 막한열몇 개씩 빵꾸나요. 그러면 한 부위를 다 따닥 따닥 한두세번 하면 그게 더 빠르어. <웃음> <그래서> <웃음> 지우 뽑아주면, 진짜 무신대나 한번 해주면, 한참 가, 그 시원한 아 네, 느낌. 뭐 해줄게. 해, 해줄게. 네, 해,